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가족들 다 함께 다 함께 누구나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춘천 닭갈비 춘장 닭갈비 맛집 운농식품의 후레쉬 닭갈비입니다 후레쉬 닭갈비 같은 경우에는요 냉장 닭고기 다리살을 사용해서 육질이 쫄깃한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맛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순한 맛과 매운맛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운농식품에서는이 순한 맛과 매운맛을 각 일별로 5 0개 50개, 50개만 한정 판매해서 재고가 없어서 더욱더 신선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한번 이 순한 맛과 매운맛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받, 받았는데 너무 포장도 잘돼있고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우리가 보통 닭갈비만 먹고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사리를 먹다든지 아니면 밥을 볶아 먹는데 그때 양념이 부족하지 말라고 이렇게 양념도 추가로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조리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 그냥 넣고 볶으면 돼. 집에 좀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집에 있는 야채나 있잖아요. 뭐 양배추나 뭐 그런 야채, 고구마, 떡사리 같은 걸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구우실 때 프라이팬 구우실 때 그대로 그냥 막 구우신 것보다 그 닭고기의 껍질 부분을 프라이팬에 닿게 두면은 닭고기 껍질 부분에서 기름이 나와서 식용유를 안 써도 맛있게 조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순한 맛과 어? 매운 맛. 제가 한번 맛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색깔 차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희한한여 내가 매운맛. 아니고 하는데 거기가 엄청 부드럽더라고 막 뒤집는데도 잘 잘리고 와상아니더라고오빠요 오빠 오케이 오빠. 이 아주 이 아, 너무 이고싶었어 냄새가 지금 오케이 미쳤어, 미쳤어 와 어 너무 먹고 싶어 집에 떡살이나 고구마 사야 돼 있으면 좋았을텐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 있는 양배추만 넣었습니다 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윤기가 잘나지 않아요? 빛깔 너무 고워 육질이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양념 진짜 밥볶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음. 큰가나? 와, 양념이 하나도 안 짜고 진짜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음. 맛있을 줄 알았어. 근데 또아도 맛있는데 상추가 더 맛있다.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아니 저는 양념이 빨개가지고 좀짤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진짜. 간식네 가위도 없돼 그냥 떼려 근데 매운맛은 하나도 매워 이거는 맥리인데도 그냥 먹으면 매운맛이야 하나도 매워 그냥 먹는 것도 맛있고 쌈싸 먹는 것도 맛있네 う음 음. 음. 오늘은 온옥식품의 프레쉬 춘천 닭갈비를 먹어봤는데요 이게 닭갈비살을 사용해서 만드셔서 그런지 고기가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육질도쫄깃쫄깃하고 이게 지금 어 매운맛과 순한맛 두개가 있잖아요 근데 각각 1별 50개씩만 생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신선하게 춘천 닭갈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양념이 세지가 않아요 양념이 세지가 않아서 그냥 닭갈비만 드셔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보면은 양념장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장으로 뭐 밥을 볶아 드시던지 아니면은 저는 오늘 그냥 먹었지만 뭐 라면, 뭐 떡, 고구마 사리 같은 거 넣어서 드시면은 좀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농식품에서는요 6월 한달 동안 스마트 스토어 찜하시는 고객께 천원 할인 쿠폰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양이 하나당 1 5 k g 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4인 가족이 먹고도 남더라고요 하나가 양이 엄청 많아요 푸짐해요 어.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